너도 저 밑에 있다, 오 어떡하, 아 야야야야, 야, 야. 보이나 보이나? 오 아, 보이나. 음. 어디가? 낚시하라요. 선이는선이도 낚시하러 가는 거야? 아, 낚시한 말로. 가자! 가자! 아이, 힘들어. 힘들지? 응. 음. 잡을 잡았어. 야다다다다다 낚시는 기다림. 아, 야. 스타미, 아니+ 아니 아어 한껏 했어 이야 어때 기분 놀랬어 지금은 지금 여흔히 얼굴만 해 우와 야 잘했어 와자 와자 자 이야 오이 왔다 하더니 응 어? 왔다 하더니 잡았네 보복이 <웃음> 잘했어 재밌어 느낌 어때 <웃음> 아따 기분 어땠어. 완전 놀랬어요 완전 놀랬어 <웃음> 갑자기 기죽요네슉 응, 빨려가던데, 그렇지? 다잡나 했더니 그걸 놓쳤네. <웃음> 딱그뭔 <딱히 먼> 표정이에요. 개나. 이야야야 어, 저개 개가 막 떠다니네, 저기. 아, 죽은 게 아니에요? 죽었네 떠다니는 개. 죽었네. 네? 아 살았잖아요. 헤엄치잖아 지금. 헤엄치가는 헴치 개잖아. 헤엄치 안 죽었어요? 죽었어. 네? 아, 응? 아이가 <웃음> 뭘 어, 해? 아 수영하고 있어. 어. 아니, 뭐. 오,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케이 도� i m r o v i s άす 온다 온다 저 밑에 있다 오오와 착하 아, 야야야야야 보이나 보이나 오호호 가을이야 가는 거예요 가을이 아니거든 아, 이야 이야 아, 아, 아. 이야 이야 야, 야 도망갈라 도망갈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야요큰 올리면 안돼 기다리기 기다려, 다다 이상. 이야 왔다 왔다 왔다 실로올주세요자 아, 어, 오야야야. 어. 아, 오케이 음. 우자다 멋있다. 저도 한 끄레네. 이야 이뻐 이뻐. 야다 오 음. 어. 아. 아또한 마리 올라오고. 아. 이야. 제대로 묻혀. 제대로야 그냥. 아빠가 잡았던니가될 게. 응 이거야. 이건데 아빠가 잡은 이거가 조금 더 컸어. 오, 제대로 먹었어. 제 먹었어. 나 와서 볼래 해볼... 아이만히 하고 있구나. 아, 안돼오 씨. 뒤처리 담당. 현에는 시 기분. 어? 이거 저이 어, 아, 아, 왔어. 아, 왔었어? 밑에? 원숭이도 막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무역하는 어, 데로 안 내주겠어 이제 네 원숭이. 아이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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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네 와, 색깔 봐라 아. 오케이 하나 더또더아 바꿔 오케이 오 심지 크네 손바닥만 하네 오. 올려 봐봐. 돌렸어? 한번더 해봐. 풀어 풀어. 안 되면 풀어. 그렇지. 쭉쭉 풀어줘야지. 뭐야 뭐야. 너 배물 잡았어 프로, 프 <웃음> 이제 갈, 갈 거야. <목소리> 자. 오늘로 낚시 어땠어요? 야, 도도한란 같은데? 네, 요 거기 일 뭐야 이게? 까먹었네. 빠창. 아차. 어제 뭐했 우딱 크다잉. 우리 형이도한 끈했잖아 오늘. 예, 기분 어땠어요? 재밌, 재그 재밌었던 거 표현하면 몸으로. 아싸아싸, 아싸, 방장군 방장군 방장군, 야야야. 아싸아싸, 방장군 방장군 방장군, 야야야.